안녕하십니까? 마스터클래스 FX의 이영호입니다자 이번 영상은 제가 지금 눈병이 걸려가지고 카메라를 키고 촬영을 못하는 점좀 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은 일단은 그냥 차트로 얘기를 할 건데요. 자 이번 영상의 내용은 기술적 분석에서 흔히 볼수 있는 바로 Confluence Trading c o n f l u n c e Trading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onfluence Trading은 여러 가지 거래 힌트들이 한 곳에서 겹치는 상황에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격이, 즉, 캔들스이죠 현재 상황을,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격이 이제 레지센스 혹은 서포트, 그리고 트렌드 라인, 그리고 캔들스틱 패턴까지 등등 이런 것들이 한 곳에 겹칠 때한 자리에서 모두 겹치는 상황 이런 위치에서 거래를 하는 것을 우리는 c o n f l u e n 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우리가 거래를 할수 있는 이유를 기술적으로 찾아서 그 이유를 토대로 우리가 거래를 하는 게 바로 기술적 분석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거래를 할수 있는 우리가 거래를 자신감 있게 가져갈 수 있는 이 이유들 이유들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더 자신감이 더 많아지고 거래의 확신감이 그더 커지고. 거래의 정확도 또한 더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콤플루언스 트레이딩을 하는데요. 자,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높은 시간대 분석은 필수. 자, 왜 추세를 알아야 분석 그리고 거래 방향 또한 올바른 방향으로 가져갈수 있다. 그래서 추세를 알고 콤플루언스 트레이딩을 할수록 더 좋은 거래들이 된다 라고 간단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이것이 진행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파운드 앤 차트입니다 파운드 앤 높은 시간대부터 분석을 할수록 더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데일리부터 한번 봅니다 자 데일리 보면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업트렌드 채널이죠 그렇죠자 그러면은 추세는 간단하죠 자 추세는 업트렌드 상승 추세죠 왜 업트렌드 채널 안에 있다 그쵸? 그러므로 우리는 거래를 매수, 매수 셋업을 찾아 합니다. 왜? 추세를 따라서. 자 그러면 매수 셋업을 찾습니다. 자 현재 위치를 한번 볼까요? 자 현재 위치를 한번 보시면은 파운드에는 지금 현재 138.91에 있습니다 자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보시고 계신 차트는 이제 과거 차트예요자 이것을 이제 뭐 과거 차트라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이것은 뭐전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희가 어 실제로 거래를 한 차트입니다 스샷 여기 뜰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데일리 데일리에서 이제 데일리 업 트렌드 채널 안에서도 트렌드 라인 추세선을 하나 더 찾을 수가 있네요 그쵸? 자 그래서 추세선의 포인트 A 포인트 B 그리고 이것을 이어서 상승 추세선이 이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마켓의 스트럭처 저점, 그다음 고점 영어로는 이제 low, high 스트럭처상 이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Higher low. 그다음에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이제 higher high가 되겠죠. h i g h e 그죠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매수세업을 찾아 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마켓 레지센스, 노란색 박스로 그려놓은 이 레지센스, 그쵸? 저항선을 뚫고 하이어 하이를 찍은 후에, 그쵸? 그 다음 고점을 찍은 후에 마켓 레지센스였던 이제 현재 서포트죠? 서포트를 터치를 하고 다시 한번 상승을 했다가 다시 한번 내려온 것을 볼수가 있죠, 그쵸? 자, 지금 가격이 현재 이 위치에 있는 상황에서 4시간 차트를 이용을 하는 후에 보시면은 트렌드 라첫 번째 두 번째 포인트 이어서 이제 트렌드 라인이 만들어진 거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에서 밑으로 트렌드 라인을 한 번을 더 이용을 해줘서 가격이 위로 이제 상승 브레이크아웃이 나오면은 매수를 140까지 하는 140을 타깃으로 하는 이제 거래를 우리가 할수 있습니다 타깃은 140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돌려보죠 이렇게 아직 상승 브레이크 아웃이 안 나왔네요. 그쵸? 그렇죠? 여기 서포트를 찾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은 아직 브레이크 아웃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이제 브레이크가 나왔죠? 근데 내가 거래를 하기에는 조금 더어 내려왔으면 좋겠다. 지금 너무 좀 많이 치고 올라간 상황이다. 140까지 거래하기는 좀 아쉬운 위치다. 그쵸? 그렇죠? 자, 한번 기다려 좀 보고, 다음 캔들 한번 보고, 오케이, 다음 캔들 밑으로 위기 한 번, 어, 이제, 어, 쫙 빠졌다가 올라갔네요. 그쵸? 오케이, 그 다음 베어리시 캔들이 나왔으니까, 여기서 이 위치에서 거래를 하는 것보다는 이 가격이 더 좋겠네요. 그쵸? 3서 짧아지고, 이제 거래를 할수 있으니까요. 그쵸? 스트로스 같은 경우는 가장 넉넉하게 주려면은 138.20 이, 어, 캔들, 그쵸? 이 캔들 윙 밑에다 주시는 게 가장 안전하겠고, 그 다음에 좀 타이트하게 준다면은 네, 이 정도. 네, 이 불캔들의 가장 낮은 윙 밑에다가 주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타겟 같은 경우는 우리는 140 타겟으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엔트리를 가격, 이제 매수 진입을 합니다. 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왜? 가격이 고점을 만든 후 가격 조정을 보임 숫자를 적읍시다 첫번째 이유 가격이 고점을 만든 후 가격 조정을 보임 그래서 매수를 할 때는 우리가 고점에서 매수를 하는게 아니라 가격 조정이 나온 저점에서 그 다음 저점에서 매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격 조정 보인 상태이고 자 두번째 이유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 카운터 트렌드 라인 상방 브레이크아웃이 나온 상방 브레이크아웃이 나온 상태예요 브레이크아웃 나온 후 짧은 가격 교정에서더 좋은 가격에서 진입 가능. 그리고 말씀드렸지만은 스트럭처상 로우 하이 하이어 로우 하이어 하이, 그렇 스트럭처가 없었는데 스트럭처를 잘 보이고 있음. 캔들스틱 패턴 보시면은 위기 밑으로 쫙쫙쫙 뽑힌 후에. 가격이 도는 모습 자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은 얼추 얼추 모닝스타 비슷한 그쵸? 얼추 모닝스타로 이해가 될수 있는 그런 느낌의 이제 캔들 패턴 자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레지신스 서포트, 트렌드 라인 이런 것들이 겹치는 부분 그쵸? 자 왼쪽으로 봤을 때 여기 이 캔들부터 시작해서 여기가 마켓 스트로쳐죠 또 만약에 여기가 좀 헷갈린다면은 간단하게 써드릴게요 트렌드라인 서포트에서 상당히 가까운 우선 내가 r u 유 t u r e 터치 캔 c 패턴 카운 n 트렌드라인 t t e r n c 에서위 t e r t r 내 n d line, c o u n 상방 브레이크아웃. 그다음에 내려오고 있는 가격 조정. n 좋은 가격에서 진입 가능. 그리고 트렌드 라인 서포트에서 그 n t e r t r 에서 d line, counter trend l 서 n e 서 o u n t e r t 서 e n 서 line, c 140까지 타겟 1대 2.34 비율의 거래를 성공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거래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큰 추세를 알고 이 숲속이 어느 방향으로 향하는지 알고 그 다음에 낮은 타임프레임으로 내려와서 이 나무들을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여러가지 이유들이 겹치는 부분 그렇죠? 서포트, 캔들 패턴, 뭐 카운터 트렌드라 브레이크까지 여러가지 이유들이 겹치는 부분에서 우리가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거래를 성공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꾸준히만 거래해주시면 은 그리고 리스크 매니지먼트만 잘 지켜주신다면 은 그리고 좋은 리스크 리워드 비율을 거래를 하신다면 은 성공적인 트레이더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아주 디테일하게 꾸준하게 그리고 제가 공유해드리는 셋업으로 거래를 하시고 싶다. 그리고 나는 전문적인 전업 트레이더가 되고 싶다 하신 분들은 w w w m a s t e r c s f x c c o m 오셔서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항호입니다